이 영상은 블로깅포의 주관적인 견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의 모든 정보는 참고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로깅포 제이드입니다. 바닥을 한 번, 두 번, 세 번을 찍고 상승을 할줄 알았던 비트코인이 뚫고 내려갔어요. 조금이긴 한데 저점보다 더 낮아졌어요. 전 저점보다. 제 지난 영상에서 이더리움 클래식 상승이유랑 뭐 아이오타, 폭스바겐 협업, 뭐 라이트코인, 스텔라 루멘 소식 전하면서 차트를 여러 개를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2분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사실 보여드리면서도 아이 엘리어트 파동에서 5천까지 진짜 갈까? 걱정을 했었는데 정말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일단 이분은 7월에 5천까지 간다고 하시는데 뭐 상승을 바라보는 차트도 있긴 있으니까요 다른 차트들도 궁금하시면 지난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빗썸에서 에이다랑 순트로 잘 알려진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을 상장을 한다고 해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빗썸 상장으로 에이다가 지금 6.78% 상승을 했는데 사실 크게 보면은 이게 상장을 해서 반등을 한 건지 아니면은 바닥이라서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어서 반등을 한 건지 솔직히 진짜 알수 없을 정도로 여기다가 진짜 하락을 너무 많이 했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려왔으니까 진짜 마음 아프네요 근데 마음이 아픈 건 센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상장 영향인지 바닥이라서 올라간 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프가 똑같이 생겼죠 데드크로스 나가지고 내려가고 있고 아 거래량 완전 상실 음... 네 암담합니다 다음은 리플 CEO가 비트코인은 중국이 컨트롤을 한다 라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스티븐을 포함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전세계의 주요 통화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게 말도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잘 보도되진 않았지만 주목해야 될 얘기를 보자면 중국에 네개의 채굴장이 있는데 그게 비트코인의 50% 이상을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이에 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를 어떻게 누가 어떻게 알수 있냐 그래서 중국이 통제를 하는 이 통화 비트코인을 어떤 국가가 사용을 하고 싶어 하겠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전 세계의 주요 통화가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마이닝을 많이 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얼마나 비트코인을 채굴을 많이 하는지 살펴보니까 20개 정도의 탑 주요 마이닝풀을 찾아봤는데 컨트롤하는 해싱파워로 나눠서 보니까 예측을 하기로는 80% 정도가 네, 중국풀이라고 합니다 btc.com, 엔트풀, 비트메인 엔트풀, 비아 BTC, F2풀, b t c 닷탑 이런 식으로 여기에 탑1 0 중에서 7개가 중국 기반 풀이에요 그래서 진짜 브레드 말대로 주요 4개 채굴장이 중국 채굴장이 5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세계 탑10 암호화폐 거래소가 지금 중국 아니면 홍콩에 있어요. 사실 중국 규제 때문에 중국에 있는 채굴장들도 막 옮기고 거래소도 사실 많이 옮기고 하긴 하는데 일단 몰타에는 있지만 그래도 중국에서 만들어진 바이낸스랑 홍콩의 o k x 후오비도 중국 비트페이넥스 홍콩, 비썸 업비트 한국 거래소는 홍콩이 제일 많긴 한데 사실 규제 때문에 다른 나라를 가거나 하면서도 이제 CEO가 중국인이거나 아니면 팀에 중국인이 많거나 해서 중국이랑 사실 연관이 깊은 거래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호 앞에 프로젝트들만 보더라도 중국 관련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중국이 ICO를 전면 금지를 하고 여러가지 규제로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편이긴 한데 그러면서도 사실 얼마 전에 시진핑이 블록체인 기술을 미래를 위해서 개발해야 되는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얘기를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트론, 뭐 네오, 비체인, 퀀텀 진짜 중국이랑 연관성이 깊은 프로젝트들이 찾아보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 거래량 많은 통화만 보더라도 US 달러가 제일 많다가 이제는 중국의 위안이 제일 많은 거 보이시죠? 근데 사실 이 데이터는 제가 조금 못믿어봤던게 한국 원화가 없어서 이거 좀못 믿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출처에 들어가 보니까 좀 유용할 것 같은 그런 데이터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 뭐 100% 정확한 데이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쵸? 일단 중국의 위안이 암호화폐에 돈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다. 뭐 비트코인만 하더라도 거래량이 위안이 압도적으로 많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리플 CEO 인터뷰로 다시 돌아가자면 갈링하우스가 나도 비트코인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도 그거를 인정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투자 충고를 좀 하자면 잃어도 되는 만큼만 투자를 하면 꽤 좋은 투자 방법이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뭐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또 블록체인은 은행을 붕괴를 시키지 않을 거고 오히려 중요한 역할들을 하면서 은행이랑 발전을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리플이 지금 현재 엄청 많은 전 세계에 있는 은행들이랑 파트너십을 맺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은행의 자리를 테이크업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은행이랑 파트너십을 맺어서 리플의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은행들이랑 함께 거래 해외 해외든 국내든 거래들을 아주 쉽고 빠르고 싸게 할수 있는 그런 미래를 열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6마일 마라톤에서 1마일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26마일 이걸 도대체 언제 완주를 하죠? 아니 뭐 아직 암호화폐 시장이 시작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비트코인이 주요 통화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사실 안 하고 있는데 금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얼마 전에 트위터의 CEO가 비트코인이 달러를 제치고 세계 유일 화폐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리플 CEO, 트위터 CEO 뭐또 다른 분들 이렇게 얘기가 다 다르잖아요. 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신 공인이 또한분더 계신 것 같은데 기억은 잘안 나지만은. 비트코인을 뽑은 이유를 그때 기사에서 읽은 바로는 다른 암호화폐들은 이런 저런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돼서 화폐 본연의 가치만 가지고 있는 이 비트코인이야말로 공용화폐가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긴 하는데 대신에 그만큼 기술 발전이 되게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높은 수수료랑 느린 거래 속도 등등 이런게 해결이 돼야 그 세계 공룡 유일 화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기술 발전이 안 돼서 문제점들을 해결을 하지 못한다면 아마 금으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아무리 유명한 분이 말씀을 하셔도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리고 그럴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리플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예전에 잠깐 설명드렸던 리플의 스마트 컨트랙 있죠? 코디우스라고. 그래서 재개발에 들어가서 이제 리플이 자체 스마트 컨트랙으로 이더리움이랑 경쟁을 할 것인가? 이더리움 킬러가 될 것인가? 라고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공, 시간이 된다면 다음에 꼭 공부를 해서 영상을 최대한 빨리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